오늘 아침 아침 등굴등굴좀 아.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아.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짜파게티 범버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칼로리가 작더라고요 얘가 총 315칼로리 그래, 먹었는데도 먹으니까 더 배고프죠 암라데 <웃음> 음, 집으로. 잘 먹겠습니다. 근데 먹어라, 괜찮아? 뭐어때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해해 저도 저도 해 하나 먹어 볼다거거 아, 아이 영상 난 영상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요. 아유 흔들어 흔드는 맞아? 예쁜 손 <웃음> 뒤지지, 예쁜 손. 말하는 내가 다 민망해. <웃음> <웃음> 아 손은 유튜브에 나오요아 예. 좋아 좋아. <웃음> 오 <그거> 귀엽다. 닭리 닭도리. 닭도리. 닭도리. 닭도리. 민트 주스. 민트 갔어요. 짜잔. 오케이. 그러니까. 사진은 까먹고 안 찍었어. 아이, 까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그러고 싶냐고. 맞아 맞아. 하와이안 막. 그. 이렇게 그러니까. 나나 이렇게 챙겨 주는 사람 처음이야. 감동 감동. 히히. 히고 죽자. <웃음> 시간 남을 때 여기 나가 볼걸아깝해들가다 버스 기다 버어부어 마산으로 갔다 가야지 어? 면뭐괜찮아 완전 늦잠이네 나 점심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네. <웃음> 어제 5시 반에도 집에 들어가 가지고 네. 점심은 이 호밍스 얼큰 닭게장 에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450g인데 195칼로리 밖에 안돼요 근데 문제는 <목소리> 이제 어 나트륨이 딱 높아서 내가 생각보다 나 있어요. 생각보다 들어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 많다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적당히 들어있고, 국물은 좋아하지만 짜니까 버리는 걸로 차가 집밑에 있는 줄 알고, 헤매다가 결국 사무실 밑에 있는 줄 알고, 헤매다가 집까지 걸어왔네요. 음, 아. 이마테다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요 샐러드 200g이랑 그리고 닭가슴살 다시 인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쉬다가 운동 끝 응. 씻고 이제 케이크 하나 타먹고 할래 하고 정리도 하고 차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아침은 왜 어, 어. 어, 잠이오? 자, 오전에 잠깐 편집 좀 하고 점심으로 피코크. 어, 어제는 매운 거였는데 오늘은 그냥 맑은 거. 그거 하, 맑은 게조로하니좀 더. 마찬가지로 남은 국물 버리고 자, 영상 작업을 해봅시다 골프에서 바로 가볼까요? 응. 응. <웃음> <웃음> <웃음> 집에 차를 대놓고 이제 이마트 가서 야채를 꺼내는 걸로 봐 빠르게 영상 작업을 하고 하, 질리지만 저녁으로 샐러드랑 닦아슴 살입니다 음. <웃음> 이게 한 100g 정도? 200g 인줄 알았는데 음, 근데 사실 생각보다 살이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는 것같지 않아서 슬픈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잠시만요. 보고 있어요. 음. 민트. 봅시다. 음. 오늘도 비트 끝. 어. 자, 씻고 와서 쉐이크 하나 했던 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트 했던 거. 편집해서 어 게임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뭐기게 편집하는 거 아니고 짧게 짧게 편집해서 힙으로 해봅시다 날씨가 이래서 내일 골프 칠수있으라나 아침 먹어볼래요? 아니 맛없어 너 먹어봤어? 자자 골프를 들어왔습니다. 어, 를할수 있나? <웃음> 아빠는. 라인홀만 치고 끝. 샤워 끝. 엄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가면서 밥 먹고. 다시. 옥수수 하나 먹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날이 밝아와반습니다집 예, 도착 아 좀만 쉬자 한숨자고 일어나서 세탁기 돌리고 선물 받은 이런게 있더라고요 프로티 허쉬 토플리티 아, 저녁 대용으로 이거 먹고 다시 잘 겁니다 CGS6. 그래서 보통 지난 영와서 스프 어, 하나 먹고 잠깐 정신 좀 차리고 게임 좀 오랜만에 몰라 오늘까지 놀래 워뭐 지나야지 아침입니다. 아침으로는 버하포티 역시 딩굴딩굴이 제일 좋아 <웃음> 아 점심 뭐 먹지 배고픈데 자, 오랜만에 라면입니다 점심으로 라면 간단하게 당면 조금이랑 참치 한캔넣었고요 라면 이렇게 해서 아마 한 8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라면은 한개 당면도 100g에 당면이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요 자 집에서 그만두고 버리고 자, 골프 끝. 자, 이제 사무실에 주차를 하고 어, 이마트 가서 어, 야채를 사고 저녁에 조를를 어, 씻어. 오늘 저녁입니다. 닭가슴살 하나랑 딴딴하피트중입니다 아, 힘들다. 피트 링피드 끝! 이렇게 속옷은 맨날 다 젖어. 아, 근데도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자, 운동 끝나고, 선백질 쉐이크. 어, 더워. 이거는 다, 다디폴트예요 이거 아니, 와동용입니다. 체크하시고, 네 제목이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회하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자기 전에, 이거 봐야지. 직구어 실 <웃음>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역시 부족해. 쟤는 해 쟤는 역시 시다 샐러드랑 그거 부족해. 쟤는 역시 부족해. 쟤는 역시 부족해. 쟤 야, 영상 작업 대충 하다가 게임 저녁 먹을 준비를 했는데 좀 이따 먹고 게임 한번 하고 먹어야지 오늘 저녁 샐러드랑 넌 그거 뭔데? 게임을 응, 했다 깐깐깐 말아다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어 힘들어 오, 히땀 봐. 쉐이크 하나 먹으면서 못 버치. 게임 즐기고, 이제.